소원 놀터 안녕하세요 소사지 여러분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치킨집을 해볼거예요 치킨집 이름은 치킨이 닭이에요 옆은 소원이놀터 치킨이 닭이라고 써있어요 뒤에는 치킨집 뒷모습이 보여요 소원이랑 시원이가 다 인형을 쓰고 있어요 소원이는 요리라고 시원이는 서빙을 할거예요그 다음에 미니 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소에 시작해볼까? 시원이는 카운트에다가 놓고 소원이는 조리실에다가 놓고 이제 장소를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치킨을 먹으실건가요? 후네이드 한 마리요. 알겠습니다. 누나 후네이드 한 마리 주문했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닭이야 아주 신선하네. 정리를 해볼까? 반죽부터 날개 두개그 다음에 닭 기다리 두개 골고루 반죽을 붙여 반죽이 다된것 같으니까 타에타가 넣어볼까? 자 덮고 띡 슬립 맛있게 튀겨줘라 맛있게 잘 튀겨졌다! 그러면은 접시에다가 치킨을 놓자! 시원아! 치킨 왔어! 어! 알겠어!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치킨 나왔습니다! 무도요 진짜 맛있겠다 들어가지고 음, 맛있다 콜라 한개 주세요 네 콜라입니다 콜라도 꿀꺽꿀꺽 우와 우리 치킨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어 계산이요 치킨 하나에 음료 하나 그대서5잖원 계산이요 네다 됐습니다 네 맛있었다 다음에 또 치킨 먹으러 가자 다음에는 양념치킨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치킨을 먹을 건가요? 양념 치킨 하나요 무 많이 주세요 누나 양념 치킨한마리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반죽을 해볼까? 날개 두개 그 다음 반죽을 샥샥 이제 튀겨볼까? 다리 두 개, 날개 두 개. 그다음에 튀겨주자. 튀튀우 와, 맛있게 튀겨졌다. 그러면은 후다이 팬에. 고 양념을 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 어. 양념이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접시에다가 이번엔 날개부터 아주 맛있게 뜯는 치킨이 여기 치킨이야 무도 아아 아까 전에 무 많이 주라고 했지? 그러면 은 무는 두개 맛있겠다! 헤헤. <웃음> 헤 음.. 목말른데? 콜라 사이다 두개 주세요 네 손님이 많이 드시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볼까, 다시. 엎, 어, 쭈 쪽쪽쪽 맛있다, 헤헤. 무도. 엎, 어, 쪽쭈 치킨은 뭐지? 음료도 꿀꿀꿀. 하. 아, 쭈 쪽쪽 쪽쪽 쭈다 먹었다. 여기 치킨 정말 맛있네. 계산이요7천원입니다 찍. 응. 치...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치킨집을 해보았어요. 치킨을 보니까 정말 치킨이 먹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